한번 해볼까? 아이고 지나갔다 이거 아 천천히 아 진짜 세다니까 이거 종목자가 진짜 세요 데미지가 진짜 세. 이두 글자만 떠올리세요 구독 따라해보세요 선생님들 구독 구독 구독 아 그리고 여기, 여기 부시 생겼더라 여기 이부시폭력이나 광기를 꺼내들 하던데 나한테 딱이더라고 불을 쳐주네요 얘도 정복자네? Q로 긁으려고 하겠다. 여기. 먼저 긁었죠? Q로 긁으면서 먹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빼주고. 이렙 찍고 대시 찍으려나? 아, 좋아요. 안녕 아, 어, 스터 찍었 네요？안 죽나？안 죽겠 네？아쉽다. 마법론 이었 으면 잡았을것같긴 한데, 그건 뭐 결과 론 적인 얘기 고. 패를 아마 대포에 타겠죠? 오 나이스 바텀패 탔네 아사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럼 다이브까지 계속 당하네 여기 뭐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자야 뭐해 얘왜 이리와 아 나이스 끌었다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여기 뭐 있다 아 맞아버렸네? 아두대 맞았네? 세대 맞았네? 에이. 미드 다 녹았는데? 아야 손해를 너무 받는데 근데? 자야 미드 쪽이었는데 한 명이 비었어? 막 걸어서 포도아하네 루비 수정 킬될건가아 이거 블루 이펙트도 변했네요 약간 뭔가 22세기로 변했어 이펙트가 여기 어디로 올라가더라 좀 보인 것 같은데요 철거가 약해진 게 아니라 5분 전에 쳐서 데미지가 덜 들어간 거예요. 까불어. 너 앞대시 한번더걸으면 죽여버린다. 에헤이, 게이드. 게이드. 드디어 그냥 이겨버렸죠? 아, 오케이. 한번 Q 긁히고, 한번 Q 끌면은 제가 이득이죠. 왜냐면 저 오래비니까 얘도 서깨단 말이죠. 빨리 좀 떨어뜨려 주지 차라리. 아싸. 얘클레드 별로 못못 만나 맞나 보다 하는 게. 아 근데 정복자 딜이 더 세졌을 수도 있어. 뭐지? 왜 들어온 거야? <웃음> 점하면 죽긴 했겠다. 아까 틀 빠진 게또 그런 거죠? 바다용, 이게 비전투시에 그게 아니라 바다용이 효과가 좋아졌더라고. 비전투시에 체력 회복이 아니라 이거 그냥 5초마다 이런 체력이지. 이거 와 많이 변했는데, 이러면 바다용도 정말 괜찮죠? 맞지 이거 풀티 표시가 이렇게 된거 아니죠? 아이고. 야 봐요. 탑 개처발리네 그냥. 어? 응? 숨도 못 쉬고. 어이가 없어. 친구 자꾸 앞대시 쓰는데 아주 날렸대요. 뭔가 했는데 똥신이구나. 에인스 그러면 저는 적정거에 들어가서 시야만 좀 봐줍시다. 갈수 있겠는데? 시야. 와, 씨. 그래, 더블킬. <웃음> 이거래? 하지마 아파 임마 아나미녀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바다용이 있어서 피가 알아서 차거든요 레드 있지롱 와 레드 이펙트도 좀 변했네 약간 장로용처럼 안 되나? 빨리 와봐. 빨리 와, 빵. 미안, 녹는다. 아, 나이스. 레드 차이. 야, 이것도 잡자. 와, 야, 근데 카소스가 진짜 쎄. 저게 벌써 떴어요. 저 뭐니, 저, 저 뭐라 그러니. 룸메. 룸메가. 어고 갑시다. 전 집을 가야 돼요. 돈을 쓰러 가야되기 때문에. 아성개네아 아 근데 이거 이제 정글 그. 몹 뜨는 것도 그게 뜨네요 이제는 정글 몹에 골. 리젠 시간도 노란시계가 뜨네 일단 출발 제압되었습니다. 안녕 에이 아쉽다 야, 이 아칼리 뭐야? 이거 아칼리 어떻게 할 거야? 피오라 이렇게 발리면 누가 막아줘? 일단 이거 먹고 생각. 우리 선생님이 용을 쳐주시니까. 따라갑시다. 안녕. 뼈방패에 들고 있을 거예요, 아직. 깜짝이야. 아, 근데 카사사 너무 무럭무럭 자라는게 진짜 거슬리는데. 저방패 개, 개이세요. 화염이 이글거립니다. 어, 뭐야. 와! 와우! 와우! Wow. 지르는걸? 정말 게임 같잖아 이러니까 오 시야 잡기 되게 편한데요? 집가나 설마? 타다스 보이면 죽이려고 했는데 안 보이네 맨날 죽어 현방 <끝> 나이스 아까비 아까워요 아니야 아칼리가 지가 피오라 본다 했어 그렇지만 어림도 없다는 거 좀만 뜯고 팁시다 고치 맞췄으면 잡았다 응 갔다 옵시다. 야, 야, 아칼리, 뭐, 어떻게 해야, 저러간 구도가 나온 거야? 뭐가 문제였을까, 저 친구? 저 친구는 뭐가 문제였을까요?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 돼버린 걸까? 안 돼! 야, 거기서 하 무조건 지지. 야, 뭐 뭐해? 일단 뒤에 한번 봐줍시다. 아이고 얘는 왜 여기서 하니 아내 무서워서 네, 못가는데 피오라 왜 전멸 빠졌어요 자야를 혼자두고 모르가나가 올라간다? 그럼 바로 사이드 빡빡 푸시죠 아 근데 나 사이드에서 피오라를 이길 수가 없는데 어떡하면 좋니? 저걸 어떻게 이겨? 저렇게 템이 나와버리면. 아, 근데 레넥톤이 따라오네요. 감도하게도. 아, 근데 확실히, 미니, 그, 정글몹이, 리젠이 빨라지면서, 더티가 훨씬 수월해졌는데? 더티 하기가? 진짜 훨씬 수월해졌는데? 이 형들 왜 압박하고 있어? 무섭게 나 깔렸다. 이거 여, 저 여긴 줄 몰라요. 얘 안녕 피 관리 안 되면 라인 또밀 었을 때 다이브 각도 가야 되죠. 비열한 한방은 효율이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냥 효율이. 그게 없잖아. 별로, 클레드는 CC기를 많이 들고 있는 챔프는 아니잖아. 요 그래서 별로 안 나오더라고. 아이고, 전령 못했네 마지막 전령. 철거 한번 터트리고 싶은데. 안 되겠지? 아 미들차 밀었어, 버쭈가 보순걸 여기 왔대 어내 위치까지 확인해주는거야? 붓신데 일단 이게 필요해요 지금 당장은 피오라가 너무 잘 컸기 때문에 정말 골치 아프거든 안돼 너 죽으면 죽었다리 새끼 검이 2하면 e 죽었는데 왜 안가지? 와 이걸 안가죠? 감사합니다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아칼리, 헬, 통검 사야되는데 컷 여기로 돌려볼까요? 한번 살짝 일단 내가 맞았어 맞 아싸, 폭박도 떨어지면서 맞았기 때문에 폭박이 아야이 줄이 기네 아 줄이 짧네요 그거 욕심부리지 말고 고개 돌렸으면은 글쎄 용 욕심부리지 말고 고개 돌렸으면은 그냥 다 정리하고 먹었으면 됐을 것 같은데 아 근데 클레드가 진짜 좋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클레드가 이번 패치에 약간 수혜자 되는 느낌 나 잡으러 오겠다 또 먹어줘야지 이거 소리 계속 돌기 때문에 먹으면 먹을 수록 좋아요 잘릴 위험이 없는거 왜냐면 모르가나 아까 위로 가는게 보였거든 그래서 잘릴면 절대 없죠 나이스 와우 어 킹복자 바뀌었어도 괜찮아 이게 개수가 높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도 하염 얘네들 이렇게 푸쉬하면, 아이고. 얘네들 이렇게 푸쉬하면은 저도 집을 갈 수가 없는데? 나이스. 와. 보뚜가 진짜 잘해준다. 보뚜가 그냥 레전드로 잘해주네. 탑이 똥으로 오지게 컸는데, 이걸 버튜가 다에오고 있어 아 그리고 이거 지형 효과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어 이거 신기하네 좀 이런 그 넓은 들판이면 클레드가 좋거든 한번 해볼까? 아이고 지나갔다 이거 아 아 진짜 세다니까 이거 정복자가 진짜 세요 데미지가 진짜 쎄 아이고 무르가 있었네 벤턴 없나? 아 900원 카사스한테 들어가버렸는데 어떡하지? 아 안되나 아, 아쉬운데 그래, 진짜 세요 진짜 세 엄청 세아 물론 화염룡이 있고 템도 잘 나온 것도 있는데 이게 평소보다 딜이 더센 느낌이 딱 들어 공격력이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요 공격력이 진짜 너무 많이 올라가 스택이 쌓이면 W쿨 두번 도는 순간 거의 레전드 아근 아쉽네 다음 화염룡 먹으면 이번 화염 효과 그거잖아 이번 화염 효과 그거예요 그거 그. 어, 적응형, 그, 데미지 나오는 거. 아, 근데 정신을 네. 못 차리네. 가보자. 안녕. 맞아, 이거 맞아. 이거 존나 쎄. 이거 개쎄요. 이거 맞아. 이건 센 거야. 그냥 이거는 챔프가 센 거예요. 그니까 이거는 정복자가 센거야 체포가 센게 아니라 정복자가 개센거예요 그냥 킹복자야 킹복자 아 나이스 파운중 나이스 자바킬 아 아파요 못나 아파요 화염 좀 먹자 미안하다 계속 붙어줄걸 보이잖아 가는 길에 이거나 먹읍시다 이게 이번에 정글 리젠 시간이 줄어서 빼먹으면 빼먹어서 좋거든? 아 아쉽다. 아, 진짜 아쉽다. 아 진짜 아깝다. 정복자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어 좋은 것 같아 진짜 진짜 좋은 것 같아. 쳐볼래? 한번? 어 이거 자르자 나쁘지 않아 공수이 아까워 아까워 져어 드리블링 다 하겠는데요? 나이스 리드 막아 뭐해 아칼리야 진작 와야지 근데 이게 대지용이 사라지니까 바론트라이가 빡세다 그지 근데 바론트라이가 빡세졌는데 그쵸? 가자 갈까요 불타겠나? 라인 좀 멀긴 해 뽀삐랑 제가 볼때 뽀삐랑 그 오른이랑 트런들 이쪽에서 1 티어가 나올 것 같은데 왜 트런들 이야기 안 나오지? 트런들 올라올 만하거든요. 탱커들이 올라오면 이게 근데 스탯 증가량이 확실히 많이 늘었어. 진짜 많이 늘었어요. 적응형 능력치가 많이 늘었어. 이 상승량. 이 근데 바텀이 진짜 잘했다. 어, 던지지 말아요. 정복, 이거 정복자 수혜자야, 지금. 지금 클레드는 정복자의 수혜자 맞아요. 맞아요, 이거. 100%야, 100%. 수혜자야, 지금. 그냥 하면 돼. 그냥, 전복자 들고 하면 돼요. 진짜. 잠시만, 될만하지. 패시브가 두대 치는 건데. 아이고. 어? 아, 뭐 잡나? 랜턴 없나? 랜턴 위에 떠버렸네풍전뭐 정복자 예. 클레드 좋아요 진짜 좋아요